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부입보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어, 이번 영상에서는 점핑 캐릭터 생성 후에 전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소개하는 짧은 영상입니다 어, 이 영상 이후에 풀 버전으로 설명하는 영상도 올라갈 건데 어, 이 부입보가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그 영상도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신규 캐릭터를 생성할 때는 꼭 점핑 캐릭터 생성 이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생성을 하시면은 바로 200만 투력 레벨 100짜리 캐릭터가 이렇게 생성되어 있고요 자, 이제 먼저 할 일은, 이렇게 접속을 했을 때, 이제 M, M 버튼. 자, 핸드폰에서는 여기, 왼쪽에 있는 월드맵을 누르셔가지고, 어, 맵을 뚫어야 됩니다. 어디 맵을 뚫느냐면은, 여기 폴라리온 북부 있죠? 여기 눌려줍니다. 여기까지, 어, 셀레인 평원까지 전부 다 열려있을 텐데, 어, 다음 지역인 이 나르지크 연안, 여기를 뚫어줘야 되거든요? 어, 전투력 낮다고 못 가는 게 아니고, 걸어서 갈수 있습니다. 이맵 전체를 여기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 자, 우리가 셀레인 평원에 있죠 셀레인 평원에서 여기 나르지크 연안이라고 여기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안개 틈 검문소로 이렇게 이동해 렇게이 주시면 되는데 클릭 후에 여기 거점 이정을 통해서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동을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월드맵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정보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르지크 연안 방향으로 그냥 클릭을 해주시면 자동 이동합니다 자 끝에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포탈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수동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고요자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기 지금 잠겨있다가 이제 막 새로운 지역이 열렸다고 어, 알림이 뜰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지역정보 끄고 요렇게 맵 전체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거점을 다 열어주시면 됩니다 어여기다 여는 이유는 이렇게 빨간색을 누른 다음에 어 지금 완료돼서 없는데 여기 토벌 보내기가 있거든요 자, 이렇게 지금 토벌 완료된 거 있죠? 요런 식으로 해서 마석 각이들 얻어야 돼요. 자, 이 동료를 어떻게 보냈느냐? 여기 사람 모양 있죠? 사람 모양.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여기 동료 보낼 수 있는 여기 칸이 나옵니다. 여기 왼쪽이 지역이고요. 오른쪽이 이제 맵 세부 내용들. 저는 지금 다 돌려가지고 다 이렇게 완료가 떴는데 어, 어디 안간 데가 있나? 다 갔네요. 자, 이렇게 갈수 있는 곳 뜨면은 여기 파견할 수 있는 종료 리스트가 나와요 뭐 하나씩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일괄 파견 보내기 누르시면 이렇게 싹다 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지나면 알아서 여기 알림창으로 오기 때문에 이 알림창만 눌려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월드맵 열면서 해야 할 것은 이제 마석각인 레벨업을 해줘야 되는데 어 처음에 들어오면 은 망각의 각인석이 어 3천개인가 3만개인가 3천개인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 메뉴 버튼 메뉴 버튼에 마석각인 들어가줍니다 마석각인 들어가면 은 이게 모멸의 크라투스 그 전까지는 싹다 열려있거든요 우리는 모멸의 크라투스 가운데 버튼 누르시고 자동 각인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마석각인을 할수 있습니다 어다 돌리면 은 레벨 13 정도 오는데 어 각인 성공 확률이 있기 때문에 어, 모든 사람이 다13 무조건 온다는 보장은 없고요 어, 아무튼 이렇게 마석각인을 돌리시면 됩니다 골드는 충분히 들어있거든요 여기 작업하는 동안은 다른 걸 못하니까 돌려주시고 어 다른 볼일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자, 그 다음 할 것들은 자이마석각들다 돌렸다. 그 다음에는 이제 각종 쿠폰으로 받은 아이템들 풀고, 그 다음에 메뉴 버튼 눌렸을 때 여기 업적, 업적의 빨강 점들 여기 모두 받기를 통해서 다 받으시면 됩니다. 동료도 이렇게 빨간 불 들어왔는데 요거는이 이야기 부분에서 좀 귀찮아요. 영상을 누르고 보상받기 요런식으로 해야됩니다 이게 모두 받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작업이 귀찮아요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 나실 때뭐 할일 없을 때 <웃음> 하나씩 받으시면 될것 같고 자그 다음에 매일매일 장비 변환 티켓 상자 요거 이제 20시간마다 한번 열수 있거든요 총 5개니까 거의 그냥 5일동안 한개씩 열어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여시면은 여기 브이뿌샵 V4샵. 브이뿌샵에 어, 이벤트 상점 여기 신규 대장 전용 상점 여기서 쓸수 있거든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뭐니? 자 아까 거기가 아니고 여기 점핑 승리 장비 변환 여기로 오시면은 티켓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로 사용을 못해요 레벨 101, 102 이런 식으로 105레벨까지 뚫어서 장비를 바꾸는 건데 이 장비는 지금 사전 예약 쿠폰 있죠 그냥 쿠폰 받으시면은 이렇게 장비 들어있습니다 그걸를 교체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티켓으로 또 똑같은 아이템 받으셔가지고 어뭐 강화를 도전할 수 있으니까 뭐 8강 9강 노릴 수 있겠죠 자 사전 예약 장비를 이렇게 다 장착하신 후에는 남는 템들이 있을거예요이 남는 템들을 버리는거 아닙니다 이 남는 템들을 가지고 있다가 메뉴에 생산 연금술 그 다음에 이벤트 탭을 눌려서 승리의 장비 변환을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시면은 아까 있죠 깨어난 변환의 정수 아까 그 티켓을 사용하면 이걸 받아요 이걸 이용해서 이 깨어난 7강짜리 장비로 바꾸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중요한 재료죠. 버리면 안됩니다. 창고에 넣으셔서 묻어뒀다가 레벨 한105다 찍고 나서 하나씩 꺼내서 장비 바꾸시면 돼요. 자 간단하죠? 다 끝났습니다. 네 이번 점핑은 내가 직접 상자 깔 일도 별로 없고 전부 다수집도다 다 되어있고 스킬도 다 찍어져 있고 영혼속도 다 장착이 되어있고 레벨업도 다돼있어요 내가 할게 없어. 다돼있어 그냥 장비만 끼시면 됩니다. 자 요렇게 장비 세팅 다 끝나시면은 215만 정도 전투력이 되고요 이제 이준홍 쿠폰을 입력하시게 되면은 여기 탈것 영웅 그 다음에 소환수 영웅 이렇게 한 개씩 받게 되고 동료도 영웅 한 개를 받게 됩니다 해당 쿠폰은 제 커뮤니티 거기에 모든 쿠폰이 다 있으니까 꼭다 입력해 주시고요자 이런 식으로 뭐 쿠폰 입력 그 다음에 장비 장착 다 하신 분들은 이제 메인 퀘스트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 줍니다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뭐 지금 메인캐 밀지 말라고 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길게 보실 분들은 네이 메인캐스트로 받는 경험치를 나중에 받는게 이득이긴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레벨 105까지는 지금 메인캐로 빨리 미는게 맞는것 같아요 105까지 찍고 장비 받을거 추가로 다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 메인캐 멈췄다가 107렙 찍고 그때 또 메인캐 미는게 나은것 같아요 네 메인캐를 진행하시면서 자 여긴 제가 지금 아이템을 써서 없는데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아케인 블루포션이라고 있을거에요 요거 먼저 먹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레벨 110렙 찍을때까지 계속 이 경험치 버프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냥 요거 그냥 바로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쿠폰이나 아이템 상자에 들어있는 이 오든 오든 성장 말고 어여기있죠 맹약이랑 아스카트 성장 요거는 서로 중복 적용이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 기간 제일 긴거 하나씩 드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은 비전투 효과에서 버프창에 지금 내가 경험치를 이만큼 받고 있다는 그런 알림창 볼수있고요 이걸 다 받으시고 돌려야지 경험치를 억단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자 요렇게 뭐 105까지 메인캐로 민다고 목표 잡아주시고 자 지금처럼 경험치가 일정량 도달하게 되면은 여기 선물상자 불빛나면서 아까 제가 아이템 받았죠? 이 아이템은 그냥 열어가지고 여기 나오는거 여기 나오는 장비 그냥 아이템 수집에 캐릭터 레벨에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요렇게 진행하시다가 어 메인캐 좀 지겹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또 해야되는거 매일 해야되는거 모원의 트메뉴에 있는 모원의 틈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모원의 틈을 각각 1시간씩 돌아주는데 자각 하나별로 한 1시간이 아니고 이 두개 합쳐서 1시간입니다 이렇게 딱 테두리로 구분이 돼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될 것은 기사의 상실 2 그 다음에 전투력이 이제 막 210만이기 때문에 여기 도시면은 효율이 별로 안 나와요. 사냥 잡는 속도 느리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와서 2로 가지 마시고 어, 소녀의 운명 1로 갑니다. 그래서 상실 2 여기 1시간 소녀의 운명 1시간 이렇게 매일 1시간씩 돌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또 메뉴에 여기 차원이동 차원이동에 황운의 땅이 황운의 땅을 또 가주셔야 됩니다. 이게 전투력 보시고 어쨌든 222만. 가봤자 4년속도 느리죠?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몬스터 그 등급이 악마 형태거든요? 악마형 몬스터가 조금 더 작게 힘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전투력을 조금 더 낮은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. 가는 방법은 여기 차원 이동 적혀있죠? 차원 이동으로 이동합니다. 이동할 때는 여기 주문서 사용해서 순간 이동해주시고요. 그럼 여기로 오게 될 텐데, 오른쪽, 오른쪽 문으로 가시면 됩니다. 오른쪽 문에서 여기 땅거미 서론 입장 땅거미서론은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점이동으로 순간이동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사냥을 시작했는데 어, 한 마리당 7억 9천 들어오네요 7억 9천 자 사냥 관련은 요정도 매일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또 매일 해야 되는 것들 V4샵 여기 샵에 들어가셔서 일반 상점 골드 상점에 갑니다 여기 골드 상점에서 매일 구매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이 만물 상점에 가시면은 어 이제 주간 구매 한정이라고 천만 골드짜리 있는데 요건 이제 파티 파티 던전 충전권입니다 메뉴에 여기 파티레이드 있죠 여기 파티레이드에서 이제 아티팩트나 어뭐 전설 재료들 여기서 얻게 되는데 어 사실 요거는 저도 요거 업데이트할 때 제가 없어가지고 저도 안 해봤습니다 얼마나 어 재밌게 놀수 있는지 효율이 얼마나 좋은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또 차근차근 영상에서 컨텐츠 소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게네 끝입니다 어, 이번에는 아이템을 다 미리 장착되어 있고 또 수집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, 처음 생성해서 할 일은 요 정도가 되겠고요 어, 여기에 관해서 또 제가 자세하게 풀이한 영상은 다음 영상 어, 풀 버전 영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, 이후에 이제 이 아케인 캐릭터에 대한 어 스킬트리, 어느 스킬트리가 괜찮은지 어, 전지까지 또 바로 할수 있는지 체크하는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